힘이 최고 좋다는 2011년 액티 스포츠 VGT 엔진에서 과연 연료 절감이 될까요? 장비사가 사용하는 피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시속 100km 상태에서 실제 연료 분차량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저와 함께 디지 한번 해볼까요? 100km 안전화 구간입니다. 여러분, 시속 100km, 보이시죠? 이차의 연료 분사량이 약 26.5에서 27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지금 다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미라클 3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미라클 3를 장착하고, 실시간 연료 분사량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건데요. 기대되는데요. 안전이 안정화되려면 약7 0 k m 구간 정도를 지나야 ECU가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야방조제 5 k m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속 1 0 0 k m 안정화 구간입니다. ECU가 안정화되어가면서 점점. 가치로드는가를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당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장착전, 어, 여러분 제가 숫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26.5에서 27 정도가 나왔죠? 지금 점차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숫자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17에서 18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차쿠 이정도면 70km 구간 이상을 지나서 검증하면 25-30% 에서 연료 절감을 여러분들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연료 절감 장치 부분에서는 자동차 대기업 어느 누구도 취득하지 못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무일한 미라클 서지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종별 테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편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